아, 오늘은, 쪽파 한 단어로, 어, 가, 감, 홍시하고, 어, 북어포하고, 같이 알토랑 해서 보는 대로, 아, 할 거요. 내가 언제 보니까 맛있어, 맛있을 것 같아. 북어포가 들어가서. 야, 그래도 많이 싸졌어. 세상에, 파한 단에 막, 구천원씩 했는데. 지금 내려왔어요? 조금? 응, 음, 이게 3,000원가야 음. 아, 너무 비싸이거못 해먹었더라 진짜 비싸면 그러지 이게 한 단도에서 어떻게 보면 양이 많어 혼자 응. 먹는다고 치면 큰거산 거야 또 빨리, 빨리 안 먹어도 되잖아 조금 조금 더 조금, 조금, 조금, 음. 조금 더 끊어먹으면 되는데 뭐 금방 먹지 뭐 많네 이렇게 많아 한 단이 한 단이 많다니까 지금. <웃음> 적은 양이 아니여지금 한단 같지가 않은데, 이게. 큰 거잖아. 큰거한 단이라 그랬어. 꽃배기 한 단인가? 액젓으로 애벌, 살짝 액젓을 좀 절군 다음에 해야지 버무리가 좋아. 머리 있는 쪽에 좀 많이 해주고. 다 넣으면 좀 짤, 짤것 같으네. 100ml 정도 들어갔는데. 숨이 조금 죽어, 이제. 여기야. 한 시간 됐거든? 응. 여기 한 40분에 내가 40분에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줬어. 응. 그래서 한 시간 됐고, 국물을. 쓸 거야, 국물? 응, 써야지. 여기다 양념할 거야. 마늘 한 숟가락만 넣어주고 여기 찹쌀풀을 찹쌀풀을 내가 연하게 썼는데 이렇게 연하게 반컵 조금 더 되게 하고 이렇게 한 숟가락 네, 한 5개 정도 물이 너무 많나?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 예, 감연씨, 어, 홍씨 요거를 껍데기는 빼내고 알맹이만 시가 하나 없네씨없씨 없는 씨 없는 거는 이렇게 그냥 다 넣어도 넣어도 돼씨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질꺼기는한숟도 떠가지고 드시면 되겠네 <웃음> 내가 먹을까? 음. <웃음> 이거 씨집이야 씨집이 이거 시집어 그러네 음. 벨려면 김치를 다 담은다 응? 돈 많이 가는 거어서잘 찾아와 <웃음> 힘들게 옛날에는 옛날에는 감 홍시 진짜 삼 먹지도 못했어 아이. 근데 어디 감이 김치에다 넣겠어 없 아까운데 드셔도 되지 먹먹 맛있어 이거 북어폰인데 이게 40g 근데 이거는 이제 속살 내가 좀 부드러우라고 속살을 샀어요 겉살이 아니고 속살이라 그러대. 여기다가 물을 붓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그 부고의 냄새가 나지 않아. 근데 이 물에다가 이렇게 좀 한번 주물르면은그 냄새가 싹 없어진대. 한번더두번 정도 냄새 다 넣고. 음, 물짱물 그거 만 먹어도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, 이요 <보이냐고요? 웃음> 맛있어,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안 먹어봤지, 한 음. 하나 먹어봐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맛 이거. 이이이 맛이 뭐가 되게 부드럽네. 응, 음, 여기다 지금 국물이 좀 이게 좀 많은 것 같아. 이 북어가 부르면 물을 좀 먹으니까. 그게 더 맛있겠다. 여기야 응? 음? 감이랑만 비빈 건 뭔가 음. 약간 밍밍한 맛. 이게 부드러운데. 이게 은은한 단맛. 감이 들어가서. 은은해. 음. 파김치는 간단해. 내게 파 먹을 때, 응? 이 음. 이거 타서 집어 먹고 괜찮겠지 않아? 음. 난 이게 나는 파가 안 익은 거는 안 익으면 매워서 못 먹겠어. 좀 익어야지. 응. 그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매운 거 이거 바로 담은 거 좋아한대. 생파. 응. 응. 괜찮은데 응. 음. 괜찮아. 이렇게 한끼한끼 한끼 먹을 한끼 먹을 정도로 이렇게 딱 해서 응? 이렇게 문꾸 해야 되는데. 잘안 되네. 북어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꺼내 먹기 좋게 이렇게 담는 거야. 북어가 더 맛있네. <웃음> 이쁘게 안담으진다 <웃음> 어차피 먹을 건데, 뭐. 응. 북어가 하나 더 집어 먹어봐. 응? 북어가 더 맛있어. 파김치랑 같이 북어랑 집어서 먹으면 맛있겠는데? 음. 이게 꽃감 아 아니, 꽃감이 아니지 연시 북어 파김치야 와 이게 연시 북어 파김치를 담아봤는데요 그 알토랑에서 보고 담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북어 먹어봐도 맛있네요 근데 익으면 이 파향이 이렇게 북어 배가지고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